으로 할게요. 단단히. 단단히. 단단히. 단 이 주름 분량은 맞주름이기 때문에 한면 한 접히는 부분이 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cm, 5cm에서 10cm죠 또 이쪽 편에서 5cm, 5cm 하면 10cm니까 20cm가 나가야 됩니다 외주름은 반만, 절반만 주면 되겠죠 맞주름 하기로 했으니까 20cm 나갑니다 미 u l t i m p 2 0 c 치인데 주름 분량은 표시만 해줍니다. 맞닿는 선을. 시접 2인치 4분의 1만 주겠습니다. 옛날같이 뭐들려있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시접 두개 주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시적 줘야 되겠죠? 시접을 반이지만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인치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접이 제일 예쁩니다.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선. 아까 표시했으니까 원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뒤판. 뒤판 하실 때는 여기 점5 쳐주는 것이 몸바 쪽에서 쳐줍니다. 시접을 바느질 주기로 했죠 시접이 제일 예쁘고 여기 스테치 놓을때는 스테치에 물릴 수 있도록 시접을 조금 여유있게 줍니다 여기 반인치 스테치에 물려야지 시접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똑같습니다. 3분의 8이라고 시접이 예쁜 1cm에서 한눈고 빠집니다. 이 시접이 허리시접은 허리시접뿐 아니라 대부분 8분의 3이 제일 예쁩니다. 8분의3이 시접이 거의 기분입니다. 운제할 때도 맞춤할 때는 그것보다 더 줘가지고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저도 의상실 80년대까지 하고 80년대부터는 뭐 유명 메이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성복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남성복 가지고 인형 메이커 거의 해봤습니다. 남성복은 여성복에서 앞판 뭐 롤때만 조금 틀리고. 이렇게 패턴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완성됐구요. 이 패턴도 다 완성됐습니다. 완성됐구요. 이번 이제 동제를 하게끔. 정신. 조금 주름 표시를 해줍니다. 밑단 표시해주고요. 이거는 주름을 공제하기 쉬우라고 표시해줍니다. 얼마큼 들어갔는지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공제할 때 공구를 맞춰서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공제를 한다고 치면 주름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마시게 됐습니다 재시들 n e u t 시접도 딱딱 잘 맞지요? 이렇게. 이렇게 맛주름입니다. 맛주고 밑단. 밑단 먼저 고소수름을 잡아야 되겠죠? 봉제 이렇게, 봉제, 봉제, 봉제에서 할 일이고. 이렇게 맛주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가 맞춰서 박습니다, 이렇게. 봉제를. 제가 봉제를 한다면, 여기 포인트 맞춰서, 이렇게 하고, 영상이 더 길게 나가면 지루하시니까, 이거 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끝났죠요 이것도 공개하시는 분들이 또, 전문가분들이 또 잘하시니까, 포인트 맞추고 고 그러면 이거 배가 딱 눌러집니다. 스티치 높이로 했죠? 힙서까지는 스티치는 나주속으로 박아주고, 밑에서만 주름을 퍼주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스트레로 탄탄하게. 이이요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가시 부분은 벨트 부분은 또 이렇게 해서 뜹니다. 이렇게. 허전은. 해탈사가 이것까지는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 시접주? 들어가는 그벤트 이거 있아 이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는 탱땡 해가지고 옆에가 딱 들어갑니다 주름 더 안해도 되겠죠? 여기 주름 예쁘게 나왔죠?